이번 시간에 우리가 식품에서 색이 색깔을 이색 나타내는 여러 종류의 색, 식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향미, 향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과 향과 맛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음식에서 식품에서 어떻게 해서 색 색이 나타나느냐 이 색이 발색 원리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발색 원리라는 것은 식품 자체가 빛을 내는 물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발광체이냐 발광체 아니냐 이거 우선 구분이 돼야 돼. 자, 빛이, 스스로 빛이, 색깔을 가진 빛을 내나, 낸다면은, 그건 발광, 발광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광체 아닙니다. 그냥 발광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깜깜한 암실에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빛을 내면은 발광체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발광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발광체가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에 색깔이 나온다.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것은 바깥에서 빛이 그 물체에 비춰져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우선 빛이 있었을 때그 빛이 그 물체의 표면에서 흡수하는 빛도 있겠고요. 반사시켜주는 빛도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해버린다는 얘기는 만약에 모든 빛을 흡수를 해버렸다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검게 검정색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검정색이 아니다면 색깔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색깔 나타내는데 문제는 하얀색으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빛을 흡수를 하지 않고 다 반사를 시켜주면은 그냥 하얀 빛으로 태양빛같이 그대로 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색깔이 나타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빛이 어떤 거냐, 빛이 어떻게 생겼느냐 연구했는 실험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쪼개보니까 색깔이 나왔죠. 빨주노초파남보 보라색깔 무지개색깔 빛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그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띄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인다, 보이는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빛은 빛을 우리가 파장으로, 그 빛의 파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 이 파장에 대해서 아마 이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색깔을 나타낼 때 이렇게 어떻게 색깔 나오냐? 원리가 이겁니다. 자, 물질이 색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파장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색을 나타내는 흡수하여 색을 나타내는 발색단과 자체는 색을 가지지 않았지만 발색단 기능을 도와 색을 보다 선명하게 또는 진하게 하는 조색단에 의해서 색이 나타난다 굉장히 어렵다 그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발색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아시겠어요? 조색단이라는 게 있다 근데 위쪽에 설명해서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설명이 되어 있다. 자, 특정 파장의 비대에너지를 빛에, 빛을 흡수하는 뭐가 있다. 그게 지금 발색단입니다. 아시겠어요? 특정한 빛을 흡수를 합니다. 근데 흡수했는 빛의 색깔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니고, 흡수하지 못했는, 못하고 반사되는 빛을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걸 여기서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럼 자, 발색단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원자단, 발색단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자, 발색단 존재하는데, 이 발색단 발색단이 주로 어떤 형태를 띄고 있나 하면 다 이렇게 이중결합, 뭐 삼중결합 이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불포화 결합을 가졌는 물질은 일단 발색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색단이 빛을 흡수를 하는데 그 빛이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볼수 있는 정도의 빛을 흡수를 못하고, 못하면 우리 눈엔 색깔이 안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색깔이 나타나도록 이 발색단을 조아, 도와주는 조색단이 붙으면 색깔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색단에는 어떤 형태가 있냐 하면은, 하이드록시기, 자, 알콜기, 그 다음, 아미노기, 아미노기, 카복실기, 자, 이런 기들이 조색단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원리는, 발색에 대한 원리는 여기서 설명이 다 됐습니다. 자, 발색에 대한 원리는 설명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에 자, 이 물질들이 이중 결합, 이중 결합, 이중 결합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 알코올기도 들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보이죠? 자, 이래서 이 물질들이 이 물질들이 색깔을 나타낸다. 이 말이 발색단 조색단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있는 이 색소 대표적 예를 본다면 이게 CH2 이중, 이중결합 이중결합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한 개가 아니고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발색단의 역할을 잘 하게 될, 됩니다 그럼 이 형태가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이 구조를 가졌는 걸 아이소, 아이소프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잔토필, 카로티노이드 물질에 이런, 이런 형태의 아이소프레노이드 유도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두 번째가, 여기 테트라피롤, 피롤카면 요 오각, 오각골이 NH는 요 오각 고리를 피롤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피롤 피로울 그러는데 피롤이 하나, 둘, 세 개, 네개 있어 가지고 테트라 테트라 피롤 피롤이 네개 있다 이런 형태의 유도체가 존재합니다. 이게 크로로필 여기에 마그네슘이 중간에 센터에 이렇게 결합을 해 있는 형태. 페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철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요 테트라피롤 유도체 색깔 나죠? 피비 색깔 나잖아, 그죠? 크롤필 우리 녹색 잎, 뭐 어? 푸른 잎 색깔 나잖아. 발색단 자 이런 형태. 그다음 벤조피론 구조 육각고리 두 개에 그다음 이렇게 오각 고리 하나 가지고 벤젠 링에 이중 결합 단일 결에 이중 결합 단일 결 이렇게 다 있잖아 이게 발색 단 역할을 하고 OH 알콜기가 조색 단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게 안토시아닌, 안토잔틴 자 이런 색소가 바로 이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색깔 나오는 거 발색 단 조색 단 됐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크로로필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잖아 피롤 피롤 자네개 테트라피롤 구조에 자, 이렇게 크로로필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이 센터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R이라는 요 자리에 메칠기가 들어가 치환되어 있다면은 이 크로로필 A고. 여기에 알데하이드기가지환되어 있다면 크로로필 B입니다. 이와 같이. 자, 밑에 아래쪽에 피톨기도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가 녹색 크로로필, 크로로필. 그 다음, 크로로필이 어떻게 변화되냐. 산에 의해서 색깔 변합니다. 알카리에서는 어떻게 될까? 크로로필 레이저 가열에 의해서, 금속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크로로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웃음> 자, 이게 마그네슘이 결합되어 있고, 자, 여기에 앞쪽에 피톨기 결합되어 있는 크로로필입니다. 여기에 만약 산을 가해버린다 하면은 마그네슘이 빠져나와 버려요. 이렇게. 마그네슘이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갈색으로 페오피틴이라는 갈색 물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배추, 응? 특히 뭐 열무 김치 뭐 이런 거 담아 가지고 응? 처음은 새파랗게 크로로필 색깔이 녹색 잘 나왔는데 나중에 점차 오래 두고 나니까 뭐 알코올 발효 일어나서 초초산 발효까지 일 되고 나니까 아주 새큼한 상태가 됐어 그러면 산이 농도가 높아졌어 그럼 마그네슘 이와 같이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럼 페오피틴 형태의 갈색으로 누렇게 가버립니다 자주 보죠 그 다음 알카리에서는요 자, 알카리에서는 뭐가 빠져나오냐 1, 1차적으로는 피톨이 이렇게 자, 이쪽이 이온화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색깔은 녹색 그대로 띕니다 크로로필라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크로로필라드 그리고 알카리가 계속 또 반응을 한다그러면은 여기에서 메칠알코올이 만들어져 나오고 색깔은 크로로필린, 녹색 그대로 유지합니다. 색깔 변화는 없이 알카리에서는자크로로필이 크로로필라드와 그다음 더 진행되면 크로로필린 하고 메탄올이 발생되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메탄올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자 어떤 음식을 먹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자잘 보시고 그다음 금속에 의해서 자이 반응이 마그네슘 크로로필에 마그네슘 자리에 구리이온을 갖다가 구리이온과 자리바꿈, 치환이 되어버리면 구리크로필이 로 형성되면 이 색깔은요, 그대로 아주 진한 녹색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지되요. 문제는 마그네슘 자리에 구리가 들어가서 구리가 들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것 같아요? 좋은 영향 안 주겠죠? 그렇죠? 좋은 영향 안 줍니다. 인체에 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만 아주 파랗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굴이 첨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첨가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웃음> 자, 카로티노이드계. 자, 대표적으로 우리 베타카로틴 많이 알고 있잖아. 들어봤잖아. 그죠? 자, 베타카로틴이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 육각고이그 다음,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이중 결합, 단일, 이중, 단일, 이중. 이, 이 구조가 발색단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색깔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우리 베타카로틴, 그럽니다. 여기에 뭐, 치환기가, 자, 이렇게 치환기가 달라졌난 이런 형태. 아니면 이 고리 구조가 열려져 있는 형태. 자, 이걸 뭐, 알파이오논핵. 이걸 베타이오논핵. 그 다음에 이걸 슈도이오논핵.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아, 이거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찌됐든지. 자, 베타카로틴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색깔을 나타낸다. 나타낸다. 그 다음, 이제, 자, 카로틴, 카로틴 색소 구조별로 색깔하고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 자, 이게 앞쪽에서 받는 베타카로틴이고요. 이게 알파카로틴입니다. 자,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쪽엔 차이가 없죠? 그죠? 차이가, 차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차이 있는 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여기 다르죠. 그죠? 자, 베타카로틴은 좌우 대칭입니다. 지금 좌우 대칭이 된데 이거는 알파카로틴은 이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왜 베타카로틴이 알파카로틴 뭐 그다음 여기 감마카로틴, 뭐 델타카로틴, 뭐 라이코펜, 라이코펜은 여기에 구조가 열려졌습니다. 열려져 있는 형태니까 다른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카로틴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왜 베타 카로틴이 가장 그래도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까? 네? 얘기를 할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분포는 자이카로틴유 알파카로틴 뭐 당근, 강귤, 팜류 베타카로틴 당근, 에, 호박, 난황, 뭐 해조류, 감마카로틴 살구, 고구마, 델타카로틴 당근, 토마토,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수박, 뭐 감, 토마토 이거 뭐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우리 당근이나 그지 호박이나 달걀, 노른자, 해조류, 이런 쪽에 이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베타카로틴. 그 다음, 자, 이게 잔토필이라고 그러는 물질들입니다. 자, 잔토필. 알파베타카로틴하고 구조가 뭐가 다르냐 여기 뭐 지금 안 보이던 거 보이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여기에 있는 형태 이건 지금 있는 게 며칠, 며칠, 며칠입니다 그런데 잔토필은 어때요 안 보이던 알콜기 이런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 자, 이 물질이 루테인, 루테인, 색깔은 노랗다. 녹색 채소나 호박에 그다음 자, 이 물질이 지아잔틴 역시 노란색, 옥수수, 감귤, 호박, 난황 이런데 들어 있다. 그다음 베타 이오노온 형태를 띠고 있는 크립토잔틴이라고 그러는. 주황색, 그 다음, 비올라 잔틴, 주황색, 뭐, 크립토 잔틴, 옥수수 오렌지, 감, 파프리카, 비올라 잔틴, 감, 파파야. 자, 이런 쪽에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 이제, 발색단, 조색단, 보일 거예요. 이거 외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정도. 자, 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색깔이 나온다. 나온다. 그 다음, 우리가, 개, 새우, 뭐, 연어, 가재, 아스타 잔틴, 아스타 잔틴. 그 다음, 고추 피망, 캡산틴, 캡산틴. 색깔이 빨강색, 여기다 빨강색입니다. 빨강색, 빨강색. 잔틴입니다 아스타 잔틴, 캡산틴. 한타잔틴, 푸코잔틴 자, 이런 형태 색깔 빨간색 그 다음 앞쪽 구조와는 이제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안토잔틴 형태로 육각고리 두 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아니면 육각고리에서 또 하나 육각고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벤조피론 구조라고 그러고요. 자, 이 형태를 플라본, 플라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여기는 플라보놀 해서 끝에 올이 들어갔어요. 알코올기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플라보놀, 플라보놀.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플라보놀. 플라본, 올, 뭐, 아이소 플라본. 아이소 플라본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아이소 플라본. 자, 이 형태. 이 형태를 띄고 있다. 아이소 플라본. 자, 자 이게 플라본. 플라본. 그 다음 플라본, 올. 방금 얘기했나? 어, 이 배당체 이름을 한번 봅시다. 플라본. 자, 루틴 그러는 이 이름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쿼세틴. 쿼세틴. 양파, 메밀, 토마토, 차, 이런데, 양파 그, <웃음> 어, 껍질에, 껍질에, 뭐 약간 노랑, 붉은 계통에 그 색깔을 이제 띄고 있습니다. 코세틴. 양파껍질. 여기도 다 코세틴, 뭐, 미비스텐, 모 캄페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물질이다. 다 외워, 뭐 이거 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봅시다. 플라보 논. 끝에 on, 그랬습니다. 플라본, o 키톤, 키톤, 아이소 플라본, 아이소 플라본. 주로 콩, 콩 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 그 다음, 안토, 시아닌. 역시, 자, 이 육각 유의 고리, 두 개의 육각골이 하나 더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 자, 이 형태에서 지금 보면 OH 알콜기가, 알콜기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세 개, 자, 이렇게 많을수록 자, 청색이 진해지고, 그죠? 테라고니딘계, 그 다음에 시아니딘계, 델피니딘계,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알콜기 숫자가 많아지니까 청색이 점차점차 점차 짙어진다. 그 다음, 청색이 짙어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 때는 만약에 알콜기 대신에 OCH3, 메톡시기, 어? 메톡시기가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많아지니까 적색이 더 진해지더라. 청색이 진해지느냐, 적색이 진해지느냐, 그이 발색 단위가 조색 단에 이해가지고 색깔이. 육안으로 보이는 색깔이 더 진해지고 약해집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자, 이런 형태 있다. 있다. 자, 이 구조가 탄닌, 탄닌 구조입니다. 자, 탄닌. 왜이 벤젠링의 이, 벤젠 이 알콜기 가지고 있는 이 형태가 페놀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패널 구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탄닌, 탄닌, 그다음 마이오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은 크로로필 구조처럼 피롤 유도체로서 안에 철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적색색소체인 헴과 단백질인 글로빈이 결합한 복합 단백질이다.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은 헴한 분자와 글로빈 한 분자가 결합돼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헴네 분자와 글로빈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자, 그다음 마이오글로빈이 이제 산 산소하고 반응하면은 어떻게 변화가 색깔 변화가 올 거냐? 자, 이겁니다. 자, 마이오글로빈이 철 2가 상태로 이렇게 지금 결합되어 있는 보랏빛 혹은 적색, 붉은 색깔입니다. 이것이 이제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옥시마이오그로빈, 그렇게 산소와 결합된 옥시마이오그로빈 형태가 되면은 밝은 적색을 띱니다. 밝은 적색이 띠요. 근데 이것이 자해모그로마요그로빈이든 옥시마이오그로빈이든 이제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철 2가가 철 3가로 산화돼요. 산화되면은 이게 메트마이오글로빈이라고 이름이 되고 갈색을 띱니다. 갈색을 �니다요 그러니까 색깔이 색깔이 고기 색깔이 붉은 적색이 나와야지 갈색을 띠면은 고기가 용 신선하지 않는 것 같고 소비자들이 안 사가죠. 그럼 이걸 색깔을 유지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구개 보시면자 니트로소마이오그로빈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빨강색 유지 잘 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니트로소 화합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발색제를 씁니다. 발색제. 아질산염 씁니다. 색깔은 아주 좋아요. 문제는 니트로소아민 바람물질로 굳어져 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발색제 쓰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법은 아니잖아, 쓰고 있잖아, 맞죠?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열을 시키면은 역시 이거 뭐 메트마요글로빈 형태 되있는 거 가열 시키면은 뭐 역시 헤마틴, 뭐 헤민 이렇게 변성된 글로빈 이런 형태로 가열돼도 색깔은 역시 갈색입니다, 갈색. 여러분 고기. 아주 색깔 육 어? 고기 색깔 발광 색깔 나왔는데 가열 조리하면은 다 갈색으로 가버리잖아. 그렇죠? 갈색으로 가버리잖아. 자 마이오글로빈, 뭐 햄, 베이컨, 소시지 등의 육류 가공품은 살균을 위해서 열탕 처리를 하는데. 이때 제품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선명한 육색을 고기 색깔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색제를 사용합니다. 그 발색제로 한정된 양의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을 사용하거나 발색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닌 아질산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질산염 쓰는 것 별로. 색깔은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앞쪽에 헤모글로빈 또 마이오글로빈과 마찬가지로 용류의 저장 또는 가열 조리 중에 밝은 적색 옥시 헤모글로빈을 거쳐 갈색의 메트 헤모글로빈을 형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옥시 헤모글로빈, 옥시 마이오글로빈은 육류 색깔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데 이제 매트 헤모그로빈은 갈색을 띠게 된다. 메트 갈색에 <웃음> 매트 헤모그로빈을 형성해버린다. 그다음, 그 다음 그밖에 색소로 세우개, 가재 등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아스타잔틴 뭐 달걀, 흰자, 우유의 미황색 어류, 눈에 함유되어 있는 미황색 형광은 리보프라빈에 의한 것이고 연어와 송어의 살코기에 얇은 녹색의 살맨상과 같은 형광물질이 존재한다 자, 그밖에 색소 자. <목소리> 그래서, 다시, 요약본으로 들어와서 봅시다. 자, 발색단, 조색단, 설명을 했고, 자, 발색단에는 이렇게 이중결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CO 이중결합, 카본일기, 그 다음, 질소 이중결합, 아조기, 이러면. 탄소, 탄소 이중결합 에칠렌기라고 또 부릅니다. 그 다음 니트로 NO2, NO2. 어, 여기 어디 이중결합이 있습니까? 질소,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 나옵니다. 니트로소도 질소,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 그다음, 키오, 카보닐 마찬가지 여기도 이중결합 탄소 산소 탄소 황 사이의 이중결합 그러니까 발색단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적어도 불포화 결합을 가진다. 불포화 결합을 가진다. 그다음 조색단은 발색단의 색깔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이 뭐냐 하면은. 발색단이 흡수하는 이 빛이요. 대개 보면은 조색단이 없으면은 자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해요. 근데 그 자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한 걸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 조색단이 합니다. 조색단이 그 어떻게 도와줍니까? 궁금합니다. 좀더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음? 이 발색 원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저번에, 자, 원자든,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만든 분자든, 원자 분자의 그 에너지 궤도 전자배치 이거 한번 그렸죠? 기억나세요? 그 에너지 궤도를 그리면은 어느 궤도에서 어느 궤도로 빛, 어떤 빛을 흡수해서 색깔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게 이해가 좀더 쉽게 돼요. 자, 그 부분은 관심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중에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식품 색소 분류 들어가도록 할게요.